이혼 우리 새끼라고. 누가 그 중에 결혼을. 여자가 있는이 사람은 지금 진행 중. 오. 여자하고. 눈여겨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있어. 결혼을 못할 사람은. 네. 이 사람은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 국도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어. 2위는. 지금 뭐.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남달라. 삘이야.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예예 예, 진짜 이 사람은 미우세요 미우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암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TV에 선생님 요즘에 미운 우리 새끼라고 어... 요즘은 아니죠? 되게 오래됐어요 엄청 져야 돼요 프로그램이 누가 그중에 결혼을 제일 빨리 할것 같은 사람 칠연자들 아... 간상을 한번 보시고 3위부터는 시원 어? 최시원 씨요? 지금 간상을 이렇게 보면 네네.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진행 중 어? 여자하고 이거 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운이 그러면 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운이? 지금 만나고 여자가 옆에 여기 딱 붙어있는데 아 진짜요? 키는, 이 사람이 키가 크잖아, 그지? 맞아요, 커요, 그렇지? 그지? 근데 여자는 키가 그렇게 많이 안커 보여. 오.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음.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아. 그래서 3위로 내가 이제 뽑은 아, 거고. 2위. 이... 2위는 네. 김종국이. 어? 의외다 김종국이요? 어. 어. 지금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눈여겨 아. 이렇게 보는 사람은 있어. 뭔가 자기가 찜했다든지. 뭔가 마음에 든다든지 요런 사람 있어 그럼 김종국씨도 결혼을 할수 있다는 거할수 있지 할수 있는 사람 할수 있는 사람? 어 그게 2위 2위 1위는 저기 뭐 김준호 또, 이 사람은 진행 중이잖아 맞아요 진행 중이건 맞아요 근데 김준호씨가 막 장난으로 방송에 나와서 막 결혼하자 막 이러는데 그게 진짜인 거예요? 어, 어 내가 봤을 때는 진짜인 걸로 보여 결혼 운이 들어와 있어 김준호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가서는 좋은 소식이 오지 않을까 오... 어 내년 아니... 하반기 그다음 해에 초에 뭐 봄이나 요때 돼서 좋은 소식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좀 전달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 그래서 네. 이 사람을 1위로 내가 이제 뽑은 1, 거고 2, 부으셨구나. 어 선생님 그러면 반대로 어. 얘는 이 사람은 진 결혼 못할것 같아 1, 2, 3이 부었어요 결혼을 못할 사람은 네. 박재훈 이 사람은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 굉장히 뭐 이렇게 밝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 마음을 보잖아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한 사람 국도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공황장애 뭐 이런 게다 있어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는 있는 걸로 보여 갑자기 왜 좋았다 갑자기 나빴 갑자기 슬펐다 막 그러잖아 조울증이라 그러지? 그것도 있는 걸로 보이고 TV와는 완전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정서 불안증이 약간은 있어 보이거든 음. 이 사람이 TV 화면상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있어 결혼을 하기는 쉽지 않다 어, 쉽지는 않아 근데 이 사람은 뭔가 자기가 불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 사람을 두는 거를 조금 꺼려해 이위는 뭐 이상민이지 뭐 근데 이 사람은 생각이 너무 남달라 이상민이란 사람은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고 있거든 내가 봤을 때 이상형이 그런 거 같아 근데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찾는데 너무 남다른 성품을 갖고 있고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상민이라는 이, 이 상민이라는 사람은 삘를 좋아하잖아 삘, 네, 맞아요. 삘이잖아, 삘. 네, 네. 내가 봤을 때는 그래 이 사람이 삘이 오는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지 자기 삘이 오는 사람이 아직 꽂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에 대한 거는 조금 뒤로 이제 물러서야 된다. 이제 보면 되고 혹시나 된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할 수도 있는이 사람 물부안 가려요. 그렇게 내 거잖아. 안 하는 건 아니야. 안 한다고 말은 하진 않은데 근데 이 사람은 삘이야 자기하고 코드가 맞거나 이사람 무조건 자기가 좋아해야 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면 안 돼. 이사람 무조건 마음이 움직여야만이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 물질적이거나 뭐 이런 걸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남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예, 예, 진짜 이 사람은 미우세요. <웃음> 이 사람은 미우세요. 김희철이지 뭐. 김희철씨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뭐. 고 나발이고 얘는 뭐. 아 얘는 못해. 그 이상민이도 약간의 자기만의 세계가 있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은 삘이 오면 간다 그러잖아. 네. 자기만의 세계가 강한 사람이니까. 근데 김희철이는. 싫어. 이상민이는 네. 자기가 끌리는 여자면 네. 올인을 할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김미철이는 끌려도 답답해. 아 쟤는 괜찮다. 착하네. 착한데 약간 보면 어, 답답할 것 같고. 근데 똑똑해. 똑똑한 여자면 어, 괜찮네. 근데 너무 똑똑하니까 피곤할 것 같아. 뒷 말을 이어가는 거지. 엄청 까다시로운 사람이야. 이런 남자는 피곤한 스타일이잖아. 이분 그러면 결혼을 만약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자 뒤졌지 뭐. 이렇게 까다시로운데 이 여자가 얘, 얘를 가면 얘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추냐 이거야. 이 김희철이는 힘들어. 외국 애를 만나는 게 낫겠다. 이런 관상을 보면 이, 이 사람은 좀 결혼의 운이 트여져 있어. 이 사람은 안 트여져 있어. 뭔가 특징이 좀 있나요? 특징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손님을 보면, 간상을 보면 그 사람의 느낌이라는 그게 있어. 네. 근데 이 얼굴을 보면 성격다 나와. 음. 그 사람이 별나다, 뭐, 아, 온호한 사람이다, 인정이 많은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응용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얼굴 간상에서 다 나오지, 성격은. 오.